안녕하세요 게으른 수프입니다 최근에 업로드한 명품 가방 하울 영상 보시고 오셨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이번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방 소개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진짜 몇년 동안 데일리백으로 잘 맸던 예쁜 가방 세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소개할 브랜드는 카니 인데요 가볍고 실용적인 가방을 선보이는 브랜드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콴이의 대표적인 라인이라고 할수 있는 레드스터즈 컨투어 마이크로 가방을 들고 왔는데요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 12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가방입니다 근데 콴이는 면세점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저는 온라인 면세점에서 당시 환율로 7만원에 구매를 했었습니다 매우 좋은 가격이죠 합성피혁으로 만들어진 가방이라서 가격이 매우 착한데요 약간 광택감이 있는 재질에 귀여운 스터드들이 이렇게 붙어있는 게 특징입니다 사용하다 보면 좀 까지는 게 단점이긴 해요 가방 뚜껑에 달린 이 사각 덮개도 눈에 띄는데요 이거 덕분에 소지품을 빠르게 넣고 빼는 것도 나름 편하고 가방 자체의 수납력도 좋은 편이어서 여행 갔을 때 유용하게 잘 뵀었어요 무엇보다 이 빨간 색상이 포인트가 돼서 사진이 진짜 예쁘게 나옵니다 레드 말고도 그레이나 네이비, 블랙 색상도 있고, 마이크로보다 좀더큰 사이즈도 있으니까요. 홈페이지에 직접 가보셔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데케입니다. 베르디백, 하프백, 아코디언백으로 한번쯤 들어보신 브랜드일 텐데요. 제가 들고 온 가방은 데케가 처음 나왔을 때당시의 대표 라인이라고 할수 있는 레슬리백입니다. 당시 한니슬백으로꽤 유명했었어요 화이트 리저드 엠보로 가공된 소가죽 소재인데요 블랙 색상의 테두리하고 대조가 되는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주는 가방이에요 체인 스트랩과 가죽 스트랩을 둘다 주는 매우 착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좀 클래식하게 메고 싶을 때는 체인으로 캐주얼하게 메고 싶을 때는 가죽끈으로바꿔매면 좋아요 흰티에 청바지 차림에도 진짜 잘 어울리고 정장에도 찰떡같이 소화할 수 있는 마법 같은 가방이에요 미니백이지만 수납력도 좋아서 이 가방도 여행 갈 때마다 정말 잘 맸어요 친구들이 이 가방 어디거냐고 따로 물어볼 정도로 예쁜 가방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모입니다 일모는 제일모직에서 2015년도에 런칭한 브랜드예요 근데 지금은 여성 가방이 온라인에서 잘 안보이네요 아무튼 제가 일모에서 구매한 가방은 일모 카이 토트백입니다 2016년도에 나온 라인인데 당시에 방영했던 드라마를 통해서 기마늘 가방으로 또 유명세를 탔던 가방이에요 디자인을 보면 플랫 부분에 스트랩 두 줄이 이렇게 포인트로 달려 있는데요 저는 맨 처음에 이 가방 보고 약간 그 셀린 벨트백 느낌이 살짝 들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단정한 디자인에 차분한 색상을 갖고 있어서 저는 회사 갈때 슬랙스 바지에 구두를 신었을 때나 얌전한 원피스를 입었을 때 자주 들었었어요 물론 청바지에도 잘 어울립니다 천연 소가죽으로 되어있는데 무게가 가벼운 편이어서 들고 다니기에 피곤하지 않고 앞서 소개해드린 가방들보다 내부 공간이 더 넉넉한 편이어서 소지품들을 많이 넣고 다닐 수 있어요 다만 좀 불편한 건 가방을 닫을 때 자석이 맞물리는 위치를 은근히 찾는게 어려워서 이 부분은 좀 단점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별로 나무랄 게 없어요 깔끔하고 예쁜 직장인 가방으로 들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예쁘게 들수 있는 데일리 백을 소개해드렸어요. 여러분도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